줌 pc 용앱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글에서 zoom 줌을 검색합니다 상단에 줌 비디오 컨퍼런싱 이라고 하는 링크가 뜨고요 중요한 거예요 zoom.us 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하단의 웹사이트란에 비디오 컨퍼런싱 이라는 링크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zoom.us 링크도 확인이 됩니다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면 역시 사이트란에 비디오 컨퍼런싱이 확인이 되고요 zoom.us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하시고 홈페이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구글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zoom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으로 내리십니다 여기 다운로드 탭에 보시면 회의 클라이언트 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zoom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우리는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을 겁니다. 다운로드를 누르세요. 그러면 이런 대화상자가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는데 뜨시는 분은 저장을 누르시고 안 뜨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하단에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를 쓰시는 분들도 역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하단에 실행할 거냐 저장할 거냐 라고 묻는데 저장을 누르시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. 다운로드가 다 되고 나면 이렇게 실행할 거냐 폴더 열기를할 거냐고 묻는데 여기서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크롬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다운로드 된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죠 요 파일을 클릭합니다 을 설치가 시작되면서 진행 바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설치 진행 바가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자 설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나왔습니다 예 10% 20% 지나갔고 30% 지나갔고요 40% 52% 넘어가라 뿅뿅 뿅, 넘어가라 예 넘어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줌 설치가 완료된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자 떴습니다 이 대화상자가 뜨면 줌 pc 용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